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나무꾼 시뮬레이터 식인종 시뮬레이터 등등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 게임 조용한 무인도에서 나무를 캐며 나만의 휴양지를 건설하고 맛있는 고기와 함께 즐기는 힐링 게임의 대명사 더 포레스트 독특한 컨셉으로 초창기에 사람들이 몰렸으나 컨텐츠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인기를 잃어간 비운의 게임인데요 그러나 4년간의 꾸준한 패치로 인해 2020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최근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시 접속자 수는 2만명에 달할 만큼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죠 최근 이 게임의 후속작인선 오브 더 포레스트가 공개되었는데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된 트레일러를 먼저 살펴보면 이번 작품의 인트로는 역시 추락하는 걸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들과 여행을 하는 도중 비행기에서 추락했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헬기에서 추락하죠 그러다보니 조금 한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전작보다 이번 작품에서는 좀더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전작에서는 무인도라는 특성상 찾아보기 힘들었던 현대적인 무기들이 다수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크로스보건, 피스톨, 샷건, 테이저건 같은 총기류들이 등장하였으며 이제는 나침반이 아닌 GPS를 통해 무언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무꾼 시뮬레이터라는 말이 붙을 만큼 더 포레스터의 벌목은 나름 디테일하고 중독성이 있었는데요 이번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에서 잠깐 공개한 벌목 영상을 보면 확실히 벌목이 더 디테일해진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벌목 뿐만 아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때려박는 단순한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나무를 패고 쪼개는 등 다양한 디테일이 추가된 걸볼수 있죠 전작이 실험실과 같이 맵의 특정 구역엔 이번에도 현대적인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3d 프린터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으며 제작한 아이템 중 하나인 마스크를 착용하면 특정 식인종들에겐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이 3d 프린터에 피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이 3d 프린팅에 필요한 재료가 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또 우리 불쌍하고 선량한 식인종 친구들이... 전작에서는 적들이 허공에 공격을 해서 구조물을 박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더더욱 디테일해져 직접 몸을 부딪혀서 유자가 세운 구조물을 부시는 건 물론 이제는 나무를 끌고 도망가는 높은 수준의 AI까지 구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밖엔 다소 단조로웠던 식인종과 기행종의 가지수가 늘어나 별 징그럽고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새롭게 등장한 마스크를 낀 종족들은 좀더 지능이 있어 보이며 영상 속에서는 다른 식인종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보아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적들이 추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트레일러에서 눈여겨본 건 특이하게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여성입니다 처음 게임 어워드에서 공개한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한 여성형 기행종이 마치 실제 지능을 가진 인간처럼 요염하고 춤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여성은 눈맵에서 현대인처럼 옷을 입고 주인공을 기다리듯 문앞에서 떨고 있으며 따뜻한 숲속에서는 마치 자연경관을 즐기듯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숲속에서 식인종을 총기로 상대할 때에도 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스토리는 이 기행종과 관련된 비밀을 푸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며 주인공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투입된 요원 그리고 지능을 가진 기행종 여성은 비밀을 풀수 있는 열쇠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발전한 세계의 그래픽이라든지 디테일들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전작을 재밌게 즐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게임의 출시일을 기다릴 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처음 발표한 더포레스트를 무려 6년간이나 갈고 닦으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신작에 쏟아부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이번 작품은 전작에서 부족했던 많은 디테일과 스토리를 한 번에 챙기고자 하는 야욕이 보입니다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인 이번 작품 선 오브 더 포레스트는 2021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나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더 포레스트는 출시 전부터 개인적으로 눈여겨봤었고 또 재미있게 즐겼던 작품인데 이거 자료 찾느니라 간만에 더 포레스트 깔아서 해보니까 2016년에 마지막으로 플레이기에 썼더라고요아참 아, 세월이란